아미한테 밀리겠네 이제. <웃음> 네 방탄이 들어오느냐 뭐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사모님께서 반찬도 막 주시고 이거 먹으러 가고 어뭐 젓갈도 주시는데 이제 아미가 밀려면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웃음> 아미보다는 중식이죠. 아, 미보다는 중식이다. <웃음> 오늘의 진이 <진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중식밴드입니다. 예. <웃음> <Yeah! 웃음> 모도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 알아요. 하지마, 그거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웃음> 하지 마. 그거 하나 거의 다. 거기 가서 엄주지랑 놀아 그만. 당신이 감수를 안 해요. 아니 왜엄준씨라고 <웃음> 불러 음, 나를? 자 그분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지. 하지만. 하지만. 엄주지 하잖아엄 붙이지 마 엄. <웃음> 엄마도 안 돼. <웃음> 벌써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오늘. 자, 아, 네. 자, 어떤 이분으로 말씀드릴 거 자, 그러우리와 굉장히 음. 가까이, 가까이. 예. 정말 가까이. 정말 아래 정말 위, 정말 가까워. 예. 그렇죠. 예.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아아에 아래 아에 아래 아래 위에. 아에 아래 아 영어도 아시고 네. 그 아니, 요즘에 카톡방에서 진짜 네. 영어로밖에 얘기를안해요 아. 오늘의 또네위 아래 하시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같은데 <웃음> 저희가 합주를 하고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네. 드럼, 베이스, 기타 소리, 네그 빵빵 소리를 다 뚫고 뚫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나의, 하나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그리고 벽을 두 개를 더 뚫었어. 요 아, 아, 벽을 더 뚫고 이 층을 뚫었죠 층을. 네 우리의 네. 귀를 강타하시는 그 네. 목소리의 주인공. 한 줄기의 목소리가. 쭉 예, 예. 한강로 바바로티 예. <웃음>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분을 전형태 사장님 나셨습니다 <웃음> <웃음> <잘> <웃음> 여기 조식 밴드의 바로 밑에 층에서 부대찌개를 운영하고 있는 뚱이 사장님 우리 전형태입니다 <웃음> <와> <웃음> 성악은 학창시절에 <웃음> 음... 아, 나도 성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음. 결절이 와가지고 아. 음, 음악을 포기하게 된상황이었죠 입시 중에? 네 입시 중에 아. 성악을 간두고 네. 어, 술 많이 먹고 불렀던 노래들 <웃음> 아. 아. 어, 조영남씨가 부른 그 그대그리구나 제가 이 노래 할 때는 옆에서 다 술만 먹있어가지고 <웃음> 관심도 없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거나 니다이 목소리가 벽을 두개을 뚫고 손흥민을 뜨뜨리겠단다아 아 <웃음> 무슨 소가 <웃음> 네. <웃음> 계속 이 열정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온거지 음... 만약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가곡 어? 위주로 하죠. 아리아 아까 조금 하신다는 네. 거, 약간 조금만. 음. 빈 채로 와여기또 나가는 느낌이에요뭐 <웃음> 뭐가, 뭐가 빈 거죠? 아니 이 빈채로가 빈체로. 많이 비어있죠? 술잔이 빈채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저, 죄송합니다 <웃음> 아리아 어, <거예요>?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사장님 <웃음> 뭐 네. <또> 아리아는 예요 하나씩 물어봐야지 갑자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하하 <웃음> <웃음> 사실 동네가 어떻게요아 여깁니다 부대소스 어떻게 돼요? 비포트 말이세요? 그거는 못 알려드리겠고 <웃음> 아 여기가 이렇게 후속 들어오는데 <웃음> 원래 좀 그렇게 알았어요.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웃음> 얘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중식이 밴드 RG. 2층입니다. RG. <웃음> 한강로 3가 49-1. 49-1. 네. 2층이야. 용산역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오시면은 아우디 매장이 네. 한강으로 가는 길에 육교 있는 네. 라인에 보면 뚱이네 분들 찌개 2층에. 부대. 2층에. 네. 그냥 무대찌개는또 네. 뭐더라? 약간 좀 네. 작은 복구. 거. 아 볶음 볶음 무대찌개 두 개가 있는데. 볶음이 더 맛있어요. 저는 물이 더 맛있어요. 국물이 일단 네. 좀 걸쭉해요. 그냥 다른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약간 부드득 약간 이런 느낌.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까 그러니까 다른 부대찌개가 틀린 게뭐 있냐면 네. 다른 데는 부대 정골 있잖아요. 아. 저희는 정골 없어요. 아, 맞아맞아 맞아, 아. 맞아. 그런 느낌. 정골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부대찌개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가격에. 음. 그 그러니까 남들은 남자 아, 파는데 정골 어, 가격에 저희가 아, 부대찌개를 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동네에서 부대찌개를 맞아 싸요, 싸. 응. <웃음> 오늘 제가 어, 우리 중식이 밴드의 어, 후원을 응. 할수 있게끔 아, 예. 식사를 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 빨리 오세요 <웃음> <웃음> 그럼 갑자기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예, 상관없습니다 아 <웃음> 줄만 서시면 돼요 <웃음> <웃음> <웃음> 뚱이 아니에요. 뚱이 부대찌개 뚱이네 아니에요 뚱이네는 어디라고 하셨죠? 뚱이네는 수원 쪽에 있더라고요 <웃음> 네. 뚱이네하고 뚱이부대찌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웃음> 뚱이와 뚱이네는 다르다 <웃음>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뚱이로 가야 돼요 뚱이부대찌개로 음. 음. 음. 제일 잘하는노래 그니까 썬팅, 아, <웃음> 썬팅 아, 뭐 이렇게 그래나 창문에 예. 썬팅을 하나 봐아 예. 그때 IMF 시절에는 정말 제가 그때 딱아 회사 감도라고할 때는 음. 그러고 싶었어요 아 음.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요 아 너무 황당하니까 아 그래서 뭐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근데 정말 눈물을 해, 흘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 음. 근데 그때의 그런 속마음 표현은 그 가사 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음. 정말 다 닫아 놓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나 회사 잘렸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했을 때는 음. 그런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황당하니까. 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기 했죠. 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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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런 체감을 못하다가 아, 처음, 네, 아 처음 맞아 봐서 모르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IMF를 겪어보고 또이게오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더 느낄 수 있고 음. 그때보다 또 앞으로가 더 힘들 걸 아니까 아니 상호님께서 아, 제가 만나자마자 네. 아, 약간 남자친구 있어요 물어보는 했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외부셔가지고 어, 믿질 않겠지만 와이프가 저 쫓아다녔어요 아사합니 <웃음> 네, 아니 그렇다고 해도 e h e a 다고하셔 i 지 e I put on the head of time. I put on the head o 로 무기명으로 저한테 계속 매주마다 편지 쓰면서 아... 와이프가 한 3년을 저를 좋아한 것 같고 아... 사회생활 나오니까 여자가 화장하니까 이뻐 보이더라고. 아... 아... 아... 네. 아, 이걸 때서부터 제가 쫓아다녔어요. 아... <웃음> 아니, 뭐... 어,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미모의. 아니, 네. 아니 이거는 와셔서 쭉이 부대 찍이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웃음> 아... 마지막 질문 상인께 네. 첫사랑이라. 첫사랑이요? 예, <웃음> 갑자기 랜덤을 했는지까와이 아... 와이프가, 너무... 와이프가 아닌데. <웃음> <목소리가> 아, 됐습니다, 니다 이걸 바로 키스라 하지. 너와 내가 했던 건 그냥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인사 차에 했던 거야. 헤어질 때또 만나요 뽀뽀뽀. 나는 그대를 사랑. 해 하는 데 이제 나에게 기회가 없나봐 이제 나에게 기회가 없나봐 <웃음> 없나 감사합니다 준식 밴드였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